시오 시작 뚜대 뚜대 어 뚜대 어 뚜대 다음 넉넉 꾸락꾸락만 끝나고 막 꾸락만 시심나안가 붙이 붙이 붙이 붙이 안 바빠 뿜어 뿜어 할수 없어 맞았어 틀렸어 에 투에 에 이게 에 투에 对 yeah. yeah. yeah. yeah. 뛰 물어볼 수있어 얼마든지 물어봤습니까 이게 맞나 내가 부른 지 주소가 맞는지 뭐가 자 듀에마 마아 네가 네가 네가 네가 기타 장소기야 마 듀에마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말해보세요. 시작. 듀1마쭈 내가 이제 항말 할까요? 워치 워치 상하이 <latitude> <handleonents Banaively haircut> <outfield> 오我我我我我忙我忙我很忙你忙吗我很忙哦错 자 야구야 야야 야구야 야구야 야요야야야 야구야 야요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구야 야야야야야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기 e 막에에지지 많지 잖아요오 t 자오 e it o 야 t Tao, y 야 ya, y 야 y 야 ya, ya, ya, ya, ya, y 야 ya, ya, ya, y 야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 어 ya, ya, ya, ya, ya, ya, ya, ya, y 야 ya, ya, ya, ya, y 술술술술술술술술 s u 술. e 술 u r e s u r 술 s u 지 e Sure, Sure, Sure, s u 지 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 u r 오 Sure, Sure, Sure, 허차 r e Sure, Sure, Sure, s u r 웨이! i t w a i 물 wait, wait, wait, 이 a i 이 wait, w a i 웨이 a i 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능이라는 건 타고난 능력이고, 아, 회이는 수, 후천적으로 배울 수 아, 있는 그런 건데 별 구분 안 되게 쓰는 단계, 엉겨 엉겨 떠지 보면 그런 거야. 엉겨 음. 음. 따지자면 그런데 그런 것까지 따지 지 않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네네. 알겠죠? 회 이거를 하고 싫은 거,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 없는 거? 뭐지, 오, 뭐 비슷하게. 오, 어, 느낌, 어. 느낌 잡았네. 느낌 왔네. 왜 회, 왜 회, 왜회 회.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 너 노래 한곡 해봐. 그리고 제. 부릉 부릉, 아직 못해 나는 진짜. 지금 지금 왜푸르이냐면 지금 완전히 지금 일을 다뽑아가지잘 라이 라이 라이. 나이 f-, 그래. 그래 라이, 라이 라이 블라 이 라이 블라 이라 블라 이라 블라 이라 블라 이 라이 라이 블라 이 라이 라이 블라 이 라이 라이 블라 이라 라이 블라 이 라이 라이 블라 이라 라이 블라 이라 라이 블라 이라 라이 블라 이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그래서, 어, 그래서 중국 드라마를 보면 라이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음.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이건 뭐냐면은 그 뭐냐 빨리 해. 어서 어서 서하라이거고어다돼다돼 그냥 먹고 싶어도 원라이 원라이. 내가 내고 싶어도 원라이 원라이. 경상도 쫌 같은 거야. 그래. 어 그런 거죠. 쫌쫌쫌 좀. 좀. 좀! 어, 어. 어. 알아서 내가 다 해. 해쫌 불라이 불라이 불라이 불라이 불라이. 라이 라이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10 10 찐! 0 조금씩 쉬워지죠 갈수록 쉬워져 0 10 10 10 10 10 1찐1찐10찐0 찐! 찐! 찐찐찐0찐 부찐 0 10 10찐 하고 어렸을 때그놀때찐 이거 이거. 아찐이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찐찐찐0 10 10 10깝다 그래서 택시 탈때 가깝냐 하면 찐0하0 1 안갑자안 t 다부지부지부지 o 지 s 부지 e 지 m n 부지 s 지 r 빠르게 n 부지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 r e i 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부지 r 지 I'm not sure. I'm not s u r 고 I'm n 수 t sure. i 고 n o 고 sure. I'm not 수중 말인데 m 수가 이건 u 경이고중 말로 왜? 왜? 왜? 빨간 것이 있고 녹색 있고 노란 것이 있는데 노란 것은 뭘 원자예요? 왜? 원수 이거 나왔대. 왜? 원 왜? 원 왜? 원 왜? 원 왜? 원 왜? 잠깐만요 조명이 거기다 끼만 거기만 껴서 그럴 거야. 아스가 나왔네. 어 거기다 꽂서 그럴 거야. 천지 이건 u 도 되겠다. 아, the... <T <homes> <be jeu> to t 나 끄고 t 거 하나 끄고 u 이 좋은데, 뒤에, go? You want to go? I do. Yes, ye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I 자 h i 땡기 you take <웃음> 아, 남의 There's nothing now. I'm not s u 세요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상차가 있고 하차, 다음 차례 수에 하치 하치 하치 치아니까치어 샤치젤 치두 개가 세 개가 다 빨라운데 샤치젤 치젤 샤치젤 치젤치젤치젤치젤치젤샤 되게 많이 쓰는데 전략 차단된 거 같은데 내려가도록 자동으로 완전히 완전 다리야? 아 그러면은 저 밑에 일감은 있어? 네키우스있다일 어, 알죠? 거기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저기 펩스 그, 있는 자리에 네.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도 요 네. 사람 참 괜찮지 어참 괜찮지 음. 음. 아니 잠깐 만느껴주잖요아이 음. 아, 친구 저기 일하 친구가 어어너 목사님 자세히 이시라 어. 아이고 느껴지아 충성 한 충성 아 잠깐 만사람참 괜찮지 역시 여자는 잘 적용해서 보니까 더짧은이두 분은 뭐냐면 12월 25일날 우리한테 30억 주는 사람이야 두 사람 음. 30억 줘가지고 요거 그 어린이 까 어린이 있잖아 그 학습지 유치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참 음. 좋은 사람이야 저분교회분들이세요 음. 어? 교회분들이세요 어, 교회분들이세요 음. 그렇지? 내 책이 형님 목사님이야 <웃음> 저분 형님이 목사님이야 그분이 두, 돈을 주는 거야 그 목사님 퇴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버는 거야. 기름장사에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도 돈을 벌어서 그거를 사회 공헌한 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니까 공헌하니까 쓴다. 다른 사업가들은 맨날 이거 돈만 보니까 힘들어. 이거를 제 조금 공익 차원에 서까그야지자 지금 맛드까요다 먹어가는 이거 마셔. 커피 마실래? 아, 네. 아무리 안푸아 그래? <웃음> 맛있겠다. 아니, 좀 아니 좀 뜨거운 물좀 부어 갖고 이거 같이 뜨겁게 할맛있으 조금만 어. 섞을까? 어. <웃음> 약간만 뜨거운 물 조금 넣고 이거를 조금만 넣고. 어. 많이 말고. 됐견 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 그거 아직 각실로 들어 있어서 너무 많이 냉 아. 올라온는 해놨어? 다른 데다 해놨어? 해놨어? 다어장이 저장이 안된건가요? 다 돼? <목소리> 갑자 이게 이게 전원으로 되고 있는 거라서 이이 안될 수있어확인해보고 오늘 거 되게 알데그지 오늘 막 날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날것들 <목소리> 야, 그리고, 그리고 배웠던 것씩또 나오니까 요걸 기본을한시간 깔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자는 1월에 보면. 중국 스케줄은 픽스로 생각을 하거에그렇지그렇지 확정인가요? 그렇죠 뭐에요? 1 2월에만다 끝나고 연기되거나 그런거 아니고어 왜냐면 12월에 끝나니까 12월에 끝나니까 이제 한번 가면 몇 박으로 가요? 1박 3일 1월 중에 나왔어요? 스케줄이? 일단은 첫 주에 가봐서 그 상태를 그 상태를 보고 좀더 할지 응, 응. 하고 가야 될지 2박 3일은 말찍을 수 있으니까 더러워. 중국 장소도 대충 어디쯤인지 일단은 북경 중심으로 가고 따뜻한 지각도 가고베이징베이징 베이치 왜뭐있어 어? 아 달리면 안되겠는데 스콘이 뭐야 주 떨리떨리뜨리뜨리네 현아 우리 중국에서 살겠다 한국 찍으니까 애플 있어 그래? 애플 안되지 너 너무 풀어 응, 아폰 아이 폰충전기 있어요? 좀, 어. 아이폰이 없을 때. 이거 가왜준거 얘가, 얘가 나한테 준거 다시 죠두 군데 얼마 안 남았어. 어, 그거. 저기 잠시만. 여기 이 이거 하나밖있어두 군데 이 어때 좋아 아니야? 두 군데 뽑는거있어 아. 그렇게 돼요. 샤오미.